쭈꾸미 <놀들의 문어> 음? 낙지 <낙제> 아니야? 쭈꾸미가 <놀들> <놀들> <놀들> 주꾸미. <놀들> 살아있어요? 쭈꾸미가 응. 응. 어, 그 살아있어요 너 <놀들> 살아있는 쭈꾸미 처음 봤어 <놀들> 아 진짜로요? <놀들을> <놀들> 저, 저 위에 도시여자 눈에 도시여자 도시도 쭈꾸미는 <놀들> 살아있는 거 보셨던데 완전 푸른 사람 깜코 안에다 넣어드릴게요 이따가 나중에 블로거라서 요즘 새조개 철이죠 이거 조개다? 너 이거 지보지 너는 내가 봤을 빨판에 왜 이렇게 작아요? 줄어들었어 앉아 있어. 아까